안녕하세요. 우주레 세계에 살고 있는 이진무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디모세우서 사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네개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너는 어서 토기네개로 오라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때에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주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에블로와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의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장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말이 매우 비장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직무를 상기시키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냐면 바른 기운을 받지 않고 허턴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할 디모데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텐데 바울은 그에게 자신이 지나왔던 길을 모범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하십니다. 대만은 대살로니카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나 너는 나에게로 속히오라. 그리고 올 때의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도 이 비상한 시대를 맞이하는 전도자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먼저 가면서 뒤에 남아있을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발견되는 그의 길은 어떤 인생살이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바울의 예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